팔로스의 결정은 탈 것, 날틀, 그로아 등의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이며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여 얻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루루 상점에서 구매하거나 금 상자를 개봉하여 습득할 수도 있지만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그냥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법은 신기루 섬에 위치해 있는 팔로스를 향한 기도라는 오브젝트를 통해 할수 있어요. 제작하려는 아이템마다 소모되는 팔로스의 결정 개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가장 추천하는 것들은 근두은 카론 캣닛이에요. 근두은은 200개의 팔로스의 결정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날개류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날개는 사용하게 되면 하늘 높이 점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공중에 정지한 채로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유동적인 움직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공격을 받게 되면 추가 피해를 입게 되니 조심해야 해요. 근두운의 스킬은 전방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으며 일정 확률로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빠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좋고 도망갈 때 사용한다면 쫓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추천해요. 다음은 카론이에요. 카론은 팔루스의 결정 200개로 교환이 가능한 탑승 소환수로 대부분의 유저들이 타고 다니는 국민 탈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한 카론 전용 장비도 팔루스의 결정을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하니 꼭 만들어서 껴주는 것이 좋아요. 카론은 준수한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스킬 구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멋진 외형도 이유인 것 같아요. 첫번째 스킬은 카론의 이동속도를 잠시 증가시키는 버프를 걸어줘요. 대부분의 탑승 소엔수에게 있는 스킬이니 특별한건 아니네요. 두번째 스킬은 카론에 탑승한 상태로 사용하면 대상을 물어뜯어 공격하는 스킬이지만 데미지도 약하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하는 스킬이에요. 세번째 스킬은 대상에게 달려들어 스턴을 걸수 있으며 활용도에 따라 아주 유용해요. 네번째 스킬은 일정시간동안 은신탐지거리를 증가시켜주는 버프를 걸어줘요. 마지막 스킬은 카론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스킬로 카론이 전방으로 도약하며 도약하는 도중에는 잠시 은신상태가 돼요. 활용도에 따라서 어그로를 풀기 위해 도망가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추격을 위한 빠른 기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캐닛은 그로아로 분류되는 소환패스로 무적상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캐릭터의 공격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붙어만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이쁜 쓰레기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유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스킬의 효과는 3초동안 주인이 받는 피해를 30% 감소시키는 버프를 걸어주며 이것은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천해요. 또한 그로아에게 구슬을 장착시켜 추가 능력치를 얻거나 아이템을 대신 줍게 해주는 기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그로아라도 꼭 있는 것이 좋아요. 그로아에게 장착이 가능한 구슬은 30일짜리 기간제 아이템으로 루 루루 상점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끝!